아닌데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, 어? 그렇게 뽑는 거 아니잖아. 우와! 우리 와인 먹을 수 있는 거야? 네! 완전 포도 맛 나. 진짜, 진짜 포도다, 포도. 파프리카 감자 <웃음> 이렇게 인당 메뉴판을 주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돼. 맛있어? 그냥 아이스크림이야? 어, 내 되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야. 왜? 네. 찌에서 신발을 신어보면 참. 역시, 구찌. 구찌 장난 아니야? 간지 어. 터져? 좋은 것 같아. 완전 예뻐. 자, 말해 뭐해? 구매가? 진짜 좋은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플렉스 하는 사모님. 나 <웃음> 아니? <웃음> 약간 좀 중국인 스타일이긴 해아 <웃음>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태어나기가 버거울 정도로 좋아 네네 서양노님들 네. 같네 서양언니들이 이렇게 하는 아, 거아딱 서양 스타일이네 선천이 온천 유럽에 온천이 있다니 난 진짜 음. 처음 알았어요 우와 나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줘야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렸어 그래? 얻어 걸렸어 봐봐 이건 자기가 포즈 취한 거 아니야 난 취하면 망하나봐 <웃음> 응. 버터가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. 버터가? 빵이. 빵이. 응. This, this, this, this uh, green pea vegetable curry and this chocolate g o o s 뭐? 약간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네 음.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음, 초콜릿 음. 음. 딸기초콜릿잼같아 딸기초콜릿잼같아 음. 단 음. 음. 이거는 무슨 포크로 먹어야 되는거야? 바깥에 있는 것부터 먹는거지 음, 세비체나 세비체야 세비체야 비야 음. 음. 이랑 막 있네. 일단 채소냄새가 상당히 노른자많이생는건 어, 메인지 싫어하데 이게? 약간 디서포인트도할것 같은데 지금? 10만원짜리 먹을 거 그랬어 어, 진짜? 이게 메인 메뉴냐? 응, 음, 그렇해계란요리야내 음. 저녁에 올까? 근데 너무 비싸 그냥 다른 메뉴 예. 카드 먹으면 좋 무슨 냄새지, 이거? 찹쌀 도너츠 냄새인가? 뭐 약간 그런 냄새 나지? 와, 냄새 나지? 와, 닭 표정 나물이네. 진짜 맛있다. 와, 할 말이 이렇게 맛있는데, 이거? 이건 요거트야. 아, 그래? 아 뭐야 <웃음> 한 컵에 4,000원 정도 하는데 2만원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만원 하면 안 먹지 네 6,000원까지 가는 거. 오늘은 마지막 날. 마지막 원래 사진은 마지막 날 몰아 찍는 게 최고. 아, 너무 잘 나온다.